안녕하시오 너야? 새로운 용사란게? <웃음> 음 뭐하면 되는데?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많은 댓글과 아 맛좋네 이거 좋아요를 받은 용사가 고작, 고작 야 이거 고래밥 잘 만들었네 이 사람이야? 이딴게 용사야? <웃음> 그래서 좋아요가 몇개인데 4.4천? 근데 내가 건건6천이었으니까 가라 야 <웃음> 너가 일찍 오라매 들어가라고 일찌고라 어? 들어가라고 야, 나도 쉬고 싶었어 목표가 안 채워졌으니까 용사를 모집할 수가 없다고 <웃음> 좋아요 음 내일 찍히겠지 언제 찍힌다고 말 안했잖아 그러면 이 영상에서마저도 좋아요가 만약에 6,000개가 찍히지 않으면 아 5,000개로 어. 줄여줄게 대 5,000개가 찍히지 않으면 어 끝이야 뭐? 지금 화면 위에 어? 이상한 에너지 바가 뜬게 보여 혹시? 나 지금 내 손도 안 보이고 인벤토리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 그건 네가 F1을 눌렀기 때문일걸? 아니거든? 눌러봐? 어 오케이 아 <웃음> 어, 진짜 인간계 인정. 용사라고? 일단 이거 줄 테니까 어? 벌써 이걸 준다고? 어 저기에 지금 시꺼먼해 보여? 어 저게 바로 스트롱 스파이더라는 아주 강력한 거미란 말이야. <웃음> 저 거미야? 어 저거 저게... 거미야. 어이 배노만 하는 거미라고. 어. 아무만 봐도 이거 베놈인데 호식잔데 저거 거미가 아니라. 어 일단 가서 용사임을 증명해봐. 아, 오케이. 그럼 너 갑바 좀 빌려주면 안 돼? 나 이길 수 있을 것 같아. 다 빌려주. 오케이. 이거 들고 이제용사돼야지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? 나? 김추는 아, 뒤를 잇게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야, 이번 버전 이거 지금. 어. 게이지 없어. 그냥 연타 어? 연타 연타 연타 연 응. 연타 연타 연타 연타 연타 연타 연타 연타 연타 연타 연 야, 야, 야. 연타 야야 야, 야,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야 그럼 저 건물로 가자 어때? 야, 저, 어? 너왜 이렇게 침착해? 끌고 와봐 침착한 야, 저, 저, 저, 게 아니라 어. 강한 거야 에이. 이거 형 혼자서 하고 있었던 거야? 나 혼자서 하고 있었지 당연히 이 정도의 강함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어디가? 지금 나한테 양동이가 있거든? 어. 그리고 내가 여기 오는 길에 용암을 한번 본 적이 있어. 용암. 불 태우자 어때? 오 어, 오케이. 그러면 나가자마자 뛰어 달려. 아 어, 근데 쟤 문을 막았어. 우리 대화를 엿들었나봐. <웃음> 지능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? 그러니까. 참고로 그리고 레벨이 올라가잖아. 어. 그러면은 어. 뭐야 뭐 들어왔어? 어. 그러면은 어. 어 하트가 는다. 어. 오나 하다 들었어 방금 가봐 가봐 가봐 가봐 가봐 가봐 가봐 야야야 데리고 나 데리고 야야야 이거 야, 어떻게 할건 야 이거, 건... 이거 뭐야 <웃음> 야야쟤야 쟤가 거미를 소환하나봐 오나 벌써 레벨이야 이자식가너 레벨이 몇이냐 33너왜 말을 잃어버린 거 같다? <웃음> 아 경험씨 경치 쩔좀 해주세요 <웃음> 근데 농사님. 진짜 농담 아니라 그냥 막 죽여봐 가서 너가 훨씬 쎄. 어. 스켈레톤만 우와. 좀 조심해 이거 연사되는게 진짜 퇴기다 그니까 러쩔봐 얘네 다 죽여봐 준비들맞다오 공중에서 죽는거 봤어? 그니까 러 참고로 우리가 앞으로 싸워야되는 지구용사 김춘식의 뒤를 잇기 위해서 우리가 어. 이겨야되는 몬스터는 우리보다 한 60배 정도 커 60배가 크다고? <웃음> 그래서 좋아요를 6000개를 한 거야 <웃음> 그 내가 지난번에 보스전을 한번 치러 보긴 했거든? 좀비 브루트라고 뭐 어. 그런 보스랑 싸워본 적이 있는데 막타를 내가 치는 게 중요해 아왜 막타를 치면 어떻게 되나? <웃음> 막타를 쳐야 업적이 깨져. 아 업적을 깨는 거구나. 어 이거 근데 코퍼랑 어 이거 틴 합치면은 뭐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. 9 파츠 코퍼 1 파츠 틴 이게 뭘까? 1 파츠 음... 제작 때 올려야 하어 이게 되네. 우와! 왜? 구 파츠 코퍼에서 이거를 블럭으로 만든 다음에 주석을 하나 올렸더니 브론즈 10개가 나온다 우와! 어? 우와! 이거 내가 한번 무슨 그 가지 깨졌어 어 이걸로 그럼 갑옷이라도 만들어볼까? 이게 그럼 성능이 성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? 두칸반 철이 더 나은 거 같은데 아무래도 철이 더 낫겠지 근데 보스 저기 있다 볼수 있다고? 어. 이거 내가 오르막길로 유인한 다음에 온다 온 나한테 온다. 걸렸. 어 제대로 걸렸는데? 어, 와이스. 오피 까진다. 어, 엄청 많이 달아. 거짓네? 아! 아, 아, 아, 아, 아, 아! 잠깐만, 잠깐만, <웃음>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이게 버그였어 버그 다시 반피, 반피. 걸려라 다시 걸려라 다시 걸려라 다시 걸려라 다시 걸렸다 불에 어어 잠깐만 막타 내가 쳐야되는데? 다시 똑같이 차리고? 아 어, 근데 나와 나와 나와 야 나와 죽지마! 야죽지금막 때려! 때려, 때려. 야 음, 나이스! <웃음> <오케이>. <웃음> 뭐야? 어 잠깐만, 킬 위드 잇 파이어? 어킬 위드 잇 파이어 맞다! 원래 이렇게 했어야 돼? 어 이렇게 근데... 해야되네 원래 우와! 아 다행이네요 역시 난 위대한 용사의 자질을 타고났다 그냥 내가 이... 오니까 이제 일이 순순히 풀리기 시작하는데? 익지 않아도 <웃음> 어떻게 공략하는지를 그냥 몸으로 느껴버리는 거지 지금 딱 음...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되는 거지 내가 아 벌써 음. 12렙이야 아 그래? 무서운 성장속도 12렙이야 벌써? 어 무섭지 왜 이렇게 안 무섭지 근데? <웃음> <웃음> 아나 근데 밥이 없다 밥이 밥 줄까? 아 배고파 아나 배... 진짜 없어 나 이것도 아끼는건데 죽는거야 우리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어 내가 어디? 그동안 좀 싸우는 거에 치중했는데, 이제 농장을 좀 지어야겠다. 어, 난 잡아 집 찾았다. 마녀도 있다. 어, 잠깐만. 벽돌집이야. 심지어 왼쪽에 마녀 인사해. 내 친구 론 클레릭이야. 그리고 여기 봐봐. 아. <웃음> 처음 장소로 와버렸잖아. 너 때문에. <웃음> 이 뭐야 아 거기서 지금 아니다 아니다 야 여기서 돼지 농장 짓자 그러면 아 어, 그래 어차피 나 당근도 어... 있어 아 어, 뭐야 와와 와, 봤어? 내가 구했다 <웃음> 친구 감사 인사는 필요 없네 <웃음> 어 용사적인 말투 좋은데? 되게 NPC 같았어 <웃음> 초반에 나오는 학급 NPC <웃음> 이 친구 봐봐. 지금 음? 좀 어려졌네. 야론 클레리 어디 갔어? <웃음> 이거 어려졌는데? 야론 어디 갔어? 아야 지켜줬어야지 한편아. <웃음> 너를 지켜줬잖아 너를. <웃음> 너가 그러고도 용사야? 이리로 <웃음> <일로> 와봐. <웃음> 그런 식으로 용사하면 어 용사 답게 이렇게 밀어서 힘으로 하란 말이야 답하게. 오 너희 녀석 여기 딱 보여줄게 또이딱밀로딱딱딱 이봐봐 이봐봐 이봐봐 이나좀 센데 진짜로 야 여기 왜 이렇게 잘 밀어 근데 진짜로? 멋지 엄청 잘. 아 얘들아 당근 주세니 빨리 당근이나 들고 유인해. 그렇죠. 와 당근 보니까 미친다 애들이. 음. 근왜 안따라오냐? 너 진짜 황천길 따라가고 싶어? <웃음> <웃음> 돼지 이름은 뭐라, 뭐라고 할까? 존 클라리 맞아야? 어. 애기 이름 뭔데? 알파노 너 근데 후회 안 해? 무슨 후회? 이런 고급 인력을 불러다 놓고 오늘 하는 게 뭐야? 그... 돼지 농장 만들고 아니 농사짓고 이게 말이 돼? 요렇게만 <웃음> 해 놓고 가자 싸우러 어디로? 좀비 브루트를 그래. 발견을 해야겠어 다시 그게 뭐 어디 있다 이게 아니라 진짜 발견을 하는 거거든 여러분 저 아까 이름표 만들고나서 하트 줄었나요? 혹시? 내가 못봐가지고 줄었대! 야! 레, 레벨 쓰면 안돼! 이거 아, 줄어! 진짜? 어! 야 이거 오, 그러면은 그럼. 인첸트도 못해 이러면 야 이렇게 되면은 이거 힘들다. 그냥 다이약 해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 김춘식 용사가 남겨놓은 유물 중에 어 정말 좀 특별한 광석같은게 따로 있거든 아 광석이? 어어 어, 그거를 캐버려야겠다 철괴로 나 갑옷좀 만들자 어? 어 나도 내것도나다 부서져봐 잠깐만 있어봐 어? 자, 여기 아니고 내복같잖아 어 이쁘다 잘 어울린다 딱너 꺼네 아니 자기만 멋있는거 입고 어? 나도 뭐아동내복 입혀놨어 <웃음> 병아리 용사 <용지> <웃음> 이거 관종이잖아 그냥 브론즈 입어봐 그럼 브론즈 어때? 이텔레 음, 용사잖아 딱 좋네 귀엽네 20대 여성들한테 인기 많겠네 아 그래? 가자. 가자 아, 브론토그자식 어디 있어? <웃음> 브론토. <웃음> 브론토. 브론토사우루스야? <웃음> 브론치 어디 갔냐고? 브론치? 어. 좀비 브루트. 그 좀비 브루트는 입술이 부렀었나? 브루트 되게 재밌다 굉장히 입담이 좋은 전사구나. <웃음> 이거 무조건 필수. 교양 과목이거든 아 유머? 어, 유머러스 아... 용사는 고소해야될것 같은데 조금 멀리 가야 될것 같아 브론토사우로스 보려면? 어어어 <웃음> 어, 어, 브론토 그냥 그렇다고 하자 <웃음> 어떤 용사 스쿨에서 저딴 개그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정작 중요한 보스 이름은 브론토사우로스라고 가르치는 거야 <웃음>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근데 검에 화염이라도 붙어있으면 좋겠다. 아 멋있게. 아니 바로 고기 나오게. 구운 고기. 바로 이렇게 나오게. 봐봐. 용암으로 딱불 붙이고 그다음에 죽이면 익힌 고기 딱 나오잖아. 너 용사숙줄 맞아? 고깃집 나온 거 아니야 알바? <웃음> 고깃집, 알바. <웃음> 고깃집 알바라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어? 이거 뭐야? 어, 뭐야? 저거 뭐야? 저거 뭐야? 저거 뭐야? 이거 뭐야? 잠시만 이건 아니지 야 뭐야 저게? <웃음> 이건 아니지 야 이거 생명체야? 크리퍼인데? 크리퍼라고 이게? 야 이거 진짜 가까이 가도 되는 거 맞냐? 우와 제눈 보인다 어? 잔다 잔다 저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